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무료 컨설팅의 세 번째 가장 매출이 또 많이 나는 저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받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에 위탁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자체 PB 상품을 준비하게 되면서 어, 아무래도 PB 상품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많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음, 보통 그 위탁 판매를 하실 때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어 제가 그 위탁 판매를 기존에 알고 계시는 위탁 판매 이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는 어, 이제 소소매 방식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음. 그 위탁 판매 매출은 어, 1월 때까지는 7천만 원까지 올렸다가. 이제, pp 상품 준비하면서 많이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지금. 7천만 원, 원? 네, 3천만 원대로 이제 음. 내려오고, 그쪽은 이제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저희 그 구독자님들께서는 소소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설명 좀해 음.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음. 그, 이제, 이제 그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똑같이 뭐 기본 기존의 위탁 판매는 뭐 도매국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타 마켓에 팔았다면은 이제 소소매는 이제 네이버나 네이버에서 사서 쿠팡에 판매하고 뭐 쿠팡에서 사서 네이버에 판매하고 하는 식으로.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 마켓들마다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을 때에 그 마켓에 가 가지고 재고를 확보를 해 놓고 그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그 리셀링 방식을 좀채택해 주다라는 네. 부분이신 거네요. 네, 아무래도 매출은 크지만 근데 이쪽은 네. 마진율은 그렇게 높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네 저도 마진은 이제 알고 계시다시 어, 아시다시피 많이 이제 적고요. 그제할거 음. 제하고 친에서 8% 정도로 봤었습니다. 음. 혹시 문제가 된 적은 없으세요? 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골라서 이제 진행을 음. 했고요. 음. 네. 사진도 직접 찍기도 하시고 네. 상세페이지는 또 같이 못쓰니까 유명한 브랜드이기는 네. 하지만 그 해당하는 제품은 직접 사진 하나 찍고 썸네일을 만들어 놓고 상세페이지에 뭐 정보고시만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이런 형태 이점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렇군요. 어, 업체들마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반감을 가지는 업체들이 있고 어쨌든 뭐내 물건 팔아주면 은 나는 또 생산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서 이렇게 소소매로 또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어 근데 좀 위험한 방법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한 제품을 또 건드렸을 때 소송 같은 걸로도 이렇게 휘발릴 수도 있고 이또 마진율이 좀 박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다 보면은 아, 결국은 내 물건 팔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면서 PP 상품을 개발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판매하시는 제품을 보니까 종아리 마사지기 요거던데 네. 네 요거는 또 어떻게 공급을 받으셨을까요?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제가 생, 음, 음. 이제 생산을 의뢰해서 음. 이제 음. 수입을 하게 됐고요 음. 어, 이 제품을 하게 된 거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이제 음. 어, 이 시장이 굉장히 좋고 또 확장성도 있어 보여서 음. 일단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시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여름 음. 전에 많이 그 시즌이 있고 그리고 네, 하방도 어느 종도 있어서 음. 1년 내내 팔면서 또 음. 시즌성도 노릴 수있어 음. 서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검색량이 받쳐주는 것도 있고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뭐 마사지기라고 하면 예전에는 마사지 건으로 해가지고 뭐 전신을 다쓸수 있는 거라고 했다 또는 마사지 의자라고 해가지고 또 전신을 다쓸수 있고 부피는 좀 크지만 어 내가 집에서 케어 받는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는 또 리스크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아무래도 금액이 비싸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저희 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항상 종아리에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제품은 사실 저도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음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가장 판매하실 때 고민이 되셨던 부분이 마케팅이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층이 딱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고 그 해당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고객들이 굉장히 또어 예전에 이미 마사지기를 또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것을 살때 나한테 어떠한 부분을 정확하게 타격을 해주는 키가 없으면 사실은 구매 전환으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보니까, 어, 검색량이 좀 받쳐지는 거에 비해서 또 경쟁자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도 좀 거래율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마사지기라고 하면 사실은, 음, 전 옛날에 세븐 라이너 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리 요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알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걸 썼었어요. 근데 걔가 좀 부피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쓰다 보니까 그커플이 자꾸 벗겨지는 것도 조금 있어가지고 걔를 또 사용을 하지 않게 됐었는데 예전부터 고객들의 이슈가 분명히 있었던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야외 활동을 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또 노출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각선미에 또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서 있으시는 분들이 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혈액 순환을 위해서 또 구매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타겟을 잘 잡았나요? 어, 네. 음. <웃음> <웃음> 네 제가 고객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좀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상품을 좀 연관해 가지고 조금 보면은 다른 회사들 제품이 조금 유사한 모양으로 좀 생긴 제품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유명한 브랜드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도 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냈고, 보통 우리는 이알 푸는 거는 요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무선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저 제품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게다가 저는 요런 공기 지압하는 요거를 네. 사실, 어, 에스테틱 갔을 때마다 써봤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발에 땀도 나고 네.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만드신 이런 제품은 어, 저한테도 어, 굉장히 요즘 제품으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 유사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더 상위에 올라가려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여기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경쟁자들이 돈이 좀 있는 회사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광고를 엄청 하고 있는 회사들인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도 사실은 광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광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제품이 어디에 광고를 했을 때 제일 통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을 때 제일 통할까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해당하는 상품에서 상품 페이지도 정말 중요해요 어 상품 페이지 정말 잘 만드셨는데요? 요... 오! 되게 <웃음> 네, 후킹이 되게 많이 되네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많이 반품 되지 않나요? 아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오 너무 좋네요 또 무상 AS까지 상세페이지 만드는 데돈좀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모델도 음, 쓰시고 네네 맞습니다 얼마 주셨어요? 이거... 2 음, 0 총 450. 어, 450이요? 네. 아 영상도 있고 짤도 있고 모델도 있고 그래서 좀 비용이 많이 드셨나 본데 네. 너무 많이 드셨는데요 음. <웃음> <웃음> 아는 업체인가요 혹시? 아니요 그냥 크몽에서 부하다 아 네, 아 보니까 그러면 은 네. 다시 다시 다시 했겠는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편집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같이 많이 이제 만지고 조정하고 얘기하고 음 해서, 기간은 네.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상세페이지 총 하는데 3주 정도 걸렸어요 3주? 네. 어 3주면 생각보다 그래도 나쁜 기간은 아니네요 음, 제 생각에는 3주면 은 빨리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도, 3주 정도면 네, 괜찮다고 네, 생각하세요? 네. 네, 보통 사진 찍고 컨셉 잡고 그리고 수정하고 가공하고 하는 데까지는 대략 그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어, 상품이 다 도착하고 나서 하셨어요? 아니시면은 상품 준비 중에 이거를 이렇게 샘플로 만드셨나요? 제가 도착을 하고 만들었어요. 원래 음. 그 전에 제가 진행을 빨리 해서 일단은. 완성된 완성된 제품의 샘플을 빨리 받아서 그걸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응. 들어오는 대로 바로 판매를 응. 진행을 하려고 해, 했는데 응. 특히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막잘 실행이 안 되고 응. 그래가지고 그냥 물건이 물건고 그러면 고민하다 보니까 응. 응. 그냥 물건은 어느새 와버려가지고 어. <웃음> 네, 그때 이제. 만들고 어느새 와버렸고 네. 요거 인증 받는데도 인증비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인증비는 음.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한80어 80이요? 네. 굉장히 적게 들으셨네요 어 네. 배터리 방식인가요? 네, 음. 네 무선 충전해서 아, 배터리 오, 배터리가 그래서. 조금 용량이 작은가봐요 네, 네. 네 그리고 AC전원은 이미 인증되어 있는 거 그냥 쓰시는 거고? 네 음. 해서 조금 비용이 적게 나오셨나 보네요. 페이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페이지 나쁘지 않고 고객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어 말할 수 있는 건덕지는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길다라는 건데 네 너무 기네요. <웃음> <웃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사실 길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긴 거는 스마트 스토어 보다는 자사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시죠 네. 네, 자산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고 광고 소재의 어, 리타겟팅을 하기에도 사실은 어, 광고 페이지가 길고 고객이 좀 많이 체류했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구매할 수 있다 안 한다 이게 조금 판가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리타겟 마케팅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산몰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아마 진행을 하실 때 어, 어떤 광고들을 진행해 보셨을까요 지금은 기본적인 CPC 광고 음. 하고 지금 블로그 지금 체험단 이제 글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생각해둔 것들은 있는데 아직 음. 다 실행하지는 못하고.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출시한지는 한달 됐습니다. 한달 음, 그렇구나. CPC 광고비 좀 비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클릭 한번당한몇천 원씩 할것 같은데? 네, 지금 어 삼천 원 네, 삼천 원까지 올려도 안 올라와서 음음. 더 이상 광고비를 못 올리고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여기는 어 광고비가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음, 브랜드는 뭔가요? 브랜드 이름이 없네. 누나 리네요 네, 뛰네요. 제가 한 거는 레이글로라는 브랜드예요. 레이 네, 네. 여기는 상품명에는 이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 음. 스튜와 상표는 내셨죠? 네. 음. 상표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 음. 봅시다. 이거 원가율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면 너무 조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원가율은 묻지 않을 건데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이 일반적으로 어 제품 판매 가에 20% 정도가 돼야 돼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 2만 원 정도에 들어왔어야지 어 효과적인 광고를 할수 있어요. 음, 이 가격에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광고의 효율을 따졌을 때 마진이 어, 10% 미만으로밖에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목돈을 주고 대량으로 사입해왔는 거에 대한 자금이 내가 이돈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 약간 이런 현타가 올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략 한 30%의 마진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은 20%의 원가율과 30%의 마진이 남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50%가 어찌 보면은 어 기본적인 자본금으로 이 가격이 녹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8만 8천원 9만원으로 생각해서 4만 5천원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4만 5천원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써야 되느냐 라고 놓고 봤을 때이 4만 5천원의 나머지 금액은 광고비예요 결국은 광고비 안에 지금 만들었던 페이지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어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 실제 비용으로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음. 계속해서 광고 소재는 계속해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광고 소재의 제작 비용으로도 또 들어가게 되고 이거에 대한 물류비율도 있잖아요. 네. 그 물류비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광고비가 하나 제품을 팔때 내가 적어도 4만 5천 원에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가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50% 정도를 제품 가격이 5 0를 광고비를 지출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를 팔때 광고비가 어 45,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는 레이글로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광고비는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하는 제품 외에 종아리 외에 우리 제일 고민인 게또요 팔뚝살이거든요 네. 이 팔뚝살 터는 걸로도 가져온다 라고 하면 종아리와 팔뚝을 다 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돼서는 뭐목이라든지뭐 아니면 뱃살이라든지 이런 데로도 다양하게 마사지기 전문 쇼핑몰로 네. 발전을 했을 때그 제품의 타겟 고객을 종아리 마사지기에 광고를 했었던 고객을 다시 모아서 그 고객들한테 다시 광고를 송출할 때는 광고비가 훨씬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한달 동안 제 에는한달되셨는데한세달 봅니다. 세달 동안 이 제품에 대해서 광고비를 대략 한 달에 어 못해도 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사용을 해줘야지 이 해당한 제품이 지금 1페이지에 저런 애들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애들이 대부분 보니까 하나의 셀러 빼고는 나머지 셀러들은 다 묶음 상품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묶어줘야 돼요 우리도. 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서 상표를 어, 브랜드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또 해줘야 됩니다 음, 그러지 않으면 이 해당한 제품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이 제품을 가져가서 광고를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광고가 퍼포먼스라고 하는 광고를 제일 많이 써야 돼요 음, 퍼포먼스 광고라고 하면 은 GFA가 있고 네이버 GFA, 네. 그리고 어 구글, 구글에즈 광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스타그램, 페이북, 네. 메타 광고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의 광고를 해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돌려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디스플레이 광고로 돌려주지 않으면 은이 해당하는 제품을 저희를 키워드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로는 지금 승부가 내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키워드를 검색하는 애들한테만 보여주기 때문에 어, 숨어져 있는 타겟 고객을 찾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디스플레이 광고로 우리 회사 브랜드 이름과 그리고 해당한 제품에 대한 매력을 계속해서 발산하는 광고 소재를 잘 만들어서 광고로 고객들이 들어오게끔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광고를 예상을 하고 있다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이 이쪽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음. 네, 인스타그램 메타 광고를 음음. 제일 먼저 생각했고 음음. 제가 이제 추후에 영향이 되는 대로 이제 영상이나 음음.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소재를 좀 확장하시려고 만들고 네,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어이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괜찮아요. 제일 괜찮고 효율도 괜찮고 CPG 비용도 괜찮고 근데 문제는 광고 소재의 빨과 그리고 광고주가 돈을 얼마나 지불을 했었던 광고 관리자를 갖고 있냐의 힘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가 머신러닝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은 다 머신러닝이긴 하지만 이 머신러닝이 돌아갈 때 우리의 타겟 고객이 누구일까라고 해가지고 정말 넓은 범위로 이미지를 던져야 되고 그 이미지를 던졌을 때 고객들이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 클릭을 할만한 사람이 누구일지를 찾으려면 내가 하루 광고 예산비를 예를 들어서 3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 3만원으로 고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타가 한 번도 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광고를 돌려본 적 없는 광고 계정에서 3만원을 가지고 고객을 찾으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돌렸을 때는 CPC 비용이 대략 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30번 클릭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매출이 안 일어날 수도 네. 있고 그러면 은 거기, 거기에서는 모수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메타 광고를 일반적으로 넣을 때는 1, 2, 4는 한,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네. 런데 1,000만 원이 다소진되지 않습니다. 네. 1,000만 원을 가지고 메타가 굉장히 신나게 이리저리 다 다녀요. 누가 나 누를 것이냐 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서 누른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20대 30대 여성이라든지 근데 그 중에서 뭐 전문직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광고를 눌렀던 것 중에서 뭐 마사지 관련했는걸 눌렀던 고객이라든지 이런 고객들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 머신러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고객들이 어느 정도 모였다 라고 하면 이제 그 고객들한테 타겟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누를 때의 CPC 비용은 낮아져요 그래서 러닝을 하는 기간에 비용이 비싸고 러닝이 끝나고 나면 가격이 싸져요 그래서 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후속 상품을 만들어 냈을 때이 고객들한테 다시 타겟을 잡아서 마케팅을 해주면 광고비가 훨씬 저렴한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 관리자에서 얼마만큼 내가 돈을 썼는지에 따라가지고 이 광고 관리자에서 모여있는 고객이 다르고 이 광고 관리자에서 모여있는 고객들한테 다시 한번 광고를 다른 걸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굉장히 열심히 소재를 잘 만들어서 돌려줘야지 됩니다. 그게 네. 관건이에요. 그래서 광고 소재를 만드는 게 가장 음.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광고 소재를 만들기도 힘들고 이 광고 소재를 어 대행사들이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잘 만들어줄 때 정말 많은 테스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100개 정도 이미지 만들어 놓고 계속 돌려봐야 되거든요 응. 뭘 누를지 모르니까 응. 그리고 어 타겟도 바꿔가면서 계속 한번 돌려봐야 되고 응. 그리고 이 광고 소재로 잘 들어왔다 라고 하면 그 광고 소재를 가지고 예산을더 집행을 많이 해서 고객들을 더 많이 끌어오게 했는데 전환율이 높은 거는 뭐 비이미지야 그러면 비이미지에 비슷한 또 유사 광고들을 만들어서 광고를 더 돌리면서 고객을 더 많이 모아서 전환율을 만들어주고 일반적으로 요즘에 전환율은 음 200%라고 보면 돼요 로아스 내가 광고비를 10만원을 썼으면 20만원이 버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50%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200%가 요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50%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 250%가 되려면 상품 페이지에 리뷰도 많고 고객을 고객들이 어 리뷰 같은 걸좀 찾아봤는데 어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상품 평이 되게 좋아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리뷰들도 좀 많이 쌓여져 있어 상품 페이지에도 리뷰가 좀 많이 쌓여져 있어 어 그러면 얘좀 믿고 내가 한번 사봐도 괜찮겠는데 환불도 해준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구매하게 만드는 요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광고 준비에 대한 홍보내용 리뷰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그좀 약간 음 뭐라 고할까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 그들에게 체험단으로 좀 상품을 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튜버들 중에서도 조금 한 번씩 줘 가지고 광고 소재 같은 것들 을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이 다 준비가 밑밥이 다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광고를 돌려야 제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세 달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한달 되셨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지금 페이지 만들고 올려놓고 어 CPC도 해보려고 하고 블로거도 좀 찾아보고 네. 그러는데 유야무야 시간이 계속 흘렀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은어 뭔가 이한 달이라는 시간이 후루룩 갔을 거거든요. 네. 되게 네. 후루룩 갔는데 매출은 떨어져. 네. 순위는 안 올라가고 광고비는 계속 올라가. 뭔가 뒷걸음질, 앞걸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뒤에서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광고들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광고는 해본 적도 없고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반경이라서 아마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광고 소재를 만들 때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네.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음, 혹시 결혼을 하셨거나 여사친구가 있거나 주변에 어, 모델로 쓰실 만한 여성분이 계십니까? 결혼해서 웨이프가 있습니다 좀 네. 예, 찍어주시기는 네. 할까요? 어,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거. 이번에도 조금 찍고 음. 했었습니다. 음. 그러면 네, 얘가 <웃음> 네. 디스플레이 광고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어디를 조사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몰랐는 고객들이 원하는 음, 트렌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썸트렌드라고 하는 데를 한번 들어가 봐요. 음. 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은 어, 여기에서 종아리 마사지기 이렇게 검색을 해 가지고 보면은 일단 지금 무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랑 뉴스에서 밖에는 안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기간을 늘려야 되면은 유료 서비스라서 또 이것도 하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볼수 있는 반경 안에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네. 이 종아리 마사지기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연관해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같이 많이 키워드로 썼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네. 이걸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보면은, 종아리 마사지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블로그에 올라왔는 글들 중에서 같이 단어로 묶여져 있는 것들은 주로 뭐가 있냐, 라는 네. 걸로 봤을 때,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에다가 진짜 찐리뷰를 올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함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하체, 케어, 관리 그리고 종아리 알 푸는 거다 보니까 힘이 좀 좋아야 되나 봐요. 그리고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음, 이런 거에 대해가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좀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긍부정 네. 검색어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 시원하다, 편리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찾는 단인 가봐요 네. 음, 그리고 뭉쳐져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풀어주는 거 얘는 아프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죠 이런 게다 광고 소재의 어 컨텐츠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음,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는 어, 블랙 키워로 한번 가볼게요. 블랙 키워를 보는 이유는 여러 플랫폼, 뭐 블로그라든지 뭐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얘도 언급이 많이 된 유사 키워드들을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아리 마사지기 음, 여기에 좀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블로그 발행량이 나오는 거죠 네. 음, 대표님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어떤 특징을 좀 보이시나요 유사 이 키워드를 같이 검색했는 연관 키워드들이거든요 네. 마사지 <웃음> 네. 네. 다양한 마사지기들이 네. 나오고 있다는 라거 그래서 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위별로 마사지기에 대한 아. 사람들이 니즈가 좀 많다는 라 것도 알수 있고 또 뭐가 네. 있을까요? 또 브랜드를 같이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쵸 지금 음. 보면은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어, 블로그 발행량 이런 것도 조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 발행량이 조금 있는 편이고 여기는 검색량이 근데 많죠 네. 어 광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도 광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검색량이 많다는 거는 네. 그러면 은 여기는 지금 이 해당하는 브랜드들이 이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끔 브랜드 마케팅 광고를 좀 하고 있는 편이다 라는 네. 걸 조금 확인할 수 있고 연관해서 같이 이렇게 좀 많이 보는 애들이 어 공기압, 공기압에 대한 이슈가 있네요. 공기압인가요, 저희가? 네, 그 이제 음. 공기압으로 네. 음.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에 다넣어놓으셨죠 음. 그리고 무선, 음. 좋아요. 알마사지기 온열이 되죠? 네. 음. 보면 이쪽 관련해가지고 블로그 발행량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키워드로 한번또한번 음,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블로그 검색량 발마사지기 혈액순환 여기 보면은 같이 다 이렇게 나오는 키워드들이 다 이제 보이죠? 다리 혈액순환 지압 뭐 그리고 역시 역시 무선 이야기가 제일 많네요. 그리고 알에 대한 얘기가 많고 네.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아예 되게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그냥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어, 고 우리 광고 소재 이미지를 우리 상세 페이지에 있었던 제일 위에 있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네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정말 알이 이렇게 탕 하고 올라왔는데 비포 애프터. 처럼 네. 이렇게 보여주게 해, 해 놓고 집에서도 손으로 주무른 것과 같은 마사지 효과 뭐 이런 네. 느낌으로 해가지고 넣어 주거나 아니면은 두 손이 편안한 종아리 알 풀기 뭐알 부수자 뭐 이런 식으로 네. 키워드들을 좀 만들어내는데 제가 어 일반적으로 저런 광고를 해줄 때 어떤 형태를 좀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은음 저기가 카피 이렇게 만들 때 일반적으로 검색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블랙키위 가지고 고객들이 저 키워드를 쓸때 어떤 키워드들 아까 보니까 종아리 알이라든지 무선이라든지 공기압이라든지 그런 키워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키워드들을 고객들이 좋아하니까 그 키워드를 우리가 포함한 광고 소재 텍스트를 넣어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그 우리 섬 트렌드 통해가지고 관련돼가지고 같이 듣고 었던 네. 내용들 네. 뭐 아까 뭐가 있었죠 우리 힘힘 기능 뭐 효과. 기능이라든지 어 효과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정말 효과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던가 그리고 요건 네이버 키워드도 구거든요 거기에서 네. 또 보면은 그 키워드를 검색할 때 같이 보는 검색 어들이 있어요 네. 그 애들도 같이 써주고 그리고 요거는 쇼핑, 그 데이터랩에 있는 쇼핑에서 네. 같이 그 해당한 종아리 마사지기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보는 네. 인기 검색어들 중에 우리가 쓸수 있는 내용들 네. 단어들을 먼저 수집을 다 합니다. 네. 수집을 다 하신 다음에 카피라이트를 만드실 때는 에 일단 제품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피드백 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 제품을 어 줬을 때이 제품에 대해서 어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들과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는 거예요. 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은 어떤 소구 포인트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쟁사 조사를 할 때는 리뷰에 이런 게 돼서 좋아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싫어요라든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해결했어 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분류를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판매를 할 대상이라든지 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어 정말 가지고 있는 게제 생각에도 편리성인 것 같거든요 네, 편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효과, 기능 에 대해 가지고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 키워드들을 좀더 만들어 내고 그 옆쪽에다 카피 문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광고 소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돌려보고 이 광고 소재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걸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는 이 광고로 계속해서 태워서 집행을 해보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케줄링을 조금 해 가지고 언제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이제 언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제가 광고대행사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여 가지고 지금 광고대행사에서 하는 자료를 보여 드리는 거구요 PB 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만드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이게 힘들다 라고 하면 광고 대행사를 몇 달이라도 쓰는 건 나쁘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진율이 괜찮다 라고 하면 광고 대행사를 써 보는 거는 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이런 회사들한테 이런 데이터랑 조사를 다 해주고 이미지 같은 것들도 받아 놓은 다음에 광고 컨텐츠 중에 제일 괜찮았던 거 있으면 걔만 내가 이제 그 후에는 관리하면 되거든요 음, 음. 음, 어차피 다내 소재들이니까 네. 그런 업체들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디자이너랑 마케터를 저희가 고용을 그 회사에 있는 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저희 회사,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상세페이지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해줘요 음. 그리고 뭐, CPC 광고는 거기서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내가 노출이 상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리뷰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메타 광고를 생각하면 자사몰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사몰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초기 자사몰에 대, 아니, 초기 자사, PB 브랜드를 만들어낼 때에는, 내가 광고, 마케팅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데 돈을, 손을 좀 빌려서 쓰셔도 괜찮고, 그게 아니면은, 이게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투입 대비해서 그대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계속 후속 상품은나는 상품에만 좀 집중해가지고 더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더 저렴한 제품들 가져와서 좀 고가에 팔수 있게끔 이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대행사를 써가지고 같이 코업해가지고 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어 어떤 업체들 중에서는 시즌성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서 어둠의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뭐 어둠의 방법이라고 하면 어, 우리 아무래도 이렇게 키워드들 보다 보면은 얘는 도대체 왜 1등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종아리, 알 마사지기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음. 있네요. 그러면 어 지금 아이템 스카우트가 문제가 있는지 여기 금액이나 이런 게안 나오는데 네. 여기는 조금 다른 시장이죠. 지금 보니까 네. 네. 근데 이들이 지금 되게 싸게 팔고 있는데 제가 네이버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네피셜입니다네피셜 이렇게 페이지 보다 보면은 왜 얘네들이 위에 있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상품들이 단품인데 묶은 상품이 아닌데 위에 올라오는 요런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상품들은 좀 지금 우리 비슷하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트래픽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런 걸 썼을 확률도 되게 높아요 네. 음. 트래픽 작업이라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클릭을 가짜로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썼을 확률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리뷰도 어느 정도 좀 작업을 했을 확률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위로 계속 이렇게 붐업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광고에서 좀 통할지 안 통할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지 돼요 네. 그리고 모든 걸다한 번에 다 같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쿠팡에는 어떻게 되십니까? 쿠팡에는 팔세요? 네 지금은 쿠팡에서 음. 주로 판매를, 판매가 를판매 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오 그러네요 일등이 나오네 또 아무래도 요즘 쿠팡이 응응. 이제 그 무료 노출 프로모션도 좋고 응응. 광고 효율도 좋아서 좋죠. 음. 네. Z 배송이 왜안 넣었어요? 로켓이나? 네 아직 안 넣고 어... 빨리 넣으세요. 빨리 넣을까요? 응. 빨리 넣으셔야 돼요. <웃음> 빨리 넣으셔가지고 하시고 리뷰 더 싸우세요. 응. 응.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 방법 하나만 알려드리면은. 요거는 약간 우리 대표님한테만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쿠팡에서 잘 팔려면 일단은 어... 이거나 얘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얘가 노출이 더잘 되기는 해요 네. 순위가 더 높게 잡히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음, 우리가 그냥 단가 조가 주기 얘네들한테 우리가 광고만 해주면 되는 거죠 되게 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요걸로 가거나 아니면 얘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냥 판매자 수수료만 내면은 쿠팡의 물류 시스템만 이용하는 형태니까 요걸로 가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네, 근데 우선순위 점수는 얘가 좀더 높다 음, 요렇게만 알, 알고 계시고 선택을 하시면 은 되고 광고비는 결국은 따로 내기는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순위를 제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 이렇게 판매량이 늘면은 돼요. 여기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수량이 팔려야 돼요. 네. 그래서 주변에 도와주실 분들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시면 은이 수량으로 구매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음. 하셔서 어, 리뷰까지 작업을 좀 해달라고 좀 하셔가지고 위로 올려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에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을 해가지고 내꺼새제품하 나왔는데 사줘라고 하고 리뷰 좀 이렇게 잘 써줘라고 하는 거죠, 뭐그렇 네. 해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싼데는 또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비싼데는 뭐 이렇게 하는데도 있는데 어 이런 업체 뭐 이런 업체 중에서 나랑은 좀잘 맞는 업체 찾아가지고 하시면은 돼요. 네. 음 그러시니까 요거를 꼭 진행을 하시는 거를 먼저 추천드릴게요. 네이버로 하시면은 광고비가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쿠팡에서 먼저 플레이하셔가지고 쿠팡에서만 잘 팔려도 사실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음, 그렇게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쿠팡은 지금부터 이게 시작인 것 같네요 그리고 키워드 조사 해가지고 위쪽에 있는 애들 보니까 리뷰가 아직 천개 이상 달린 애들은 안 보여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는 리뷰를 빠르게 천 개까지 모아주시는 거를 좀 음, 힘으로 하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돼요 쿠팡도 초기 투자금을 좀 많이 집어 넣으면 오랫동안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 지금 단가가 좀 아쉽기는 한데 얘네들이 좀 비싼데도 위에 있는 거 봐서는 단가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빠르게 좀 작업하셔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네이 시장에서는 어, 갈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쿠팡부터 잡죠? <웃음> 네. 매출은 쿠팡이 잘 나니까. 음. 제가 그러면은 대표님께 말씀드린 어 제일 빨리 매출이 날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쿠팡에서 순위를 빠르게 올려가지고 매출을 내는 거 요거를 첫 번째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해당하는 제품으로 네이버나 이제 자산물이나 이런 데 모수고객을 좀 찾고 싶고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 기획서 드릴 테니까 저기에서 자료조사를 좀 해보시고 네. 괜찮은 광고 소재들을 좀 광고를 많이 보세요 네. 관련 있는 광고 컨텐츠 누르면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에 유사 광고도 계속 뜰 거고 네.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에도 유사 광고들이 계속 뜰 거니까 걔네들 다 캡처를 떠 넣으시고 그거랑 비슷하게 계속 만들어 가세요 네. 그래서 광고를 한번 광고 관리자에서 집행 한번 해보시는 스스로의 경험을 많이 쌓아 보시거나 네. 다+ 귀찮다 난돈 쓸래라고 하시면 광고 대행사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광고 대행사랑 같이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요것부터 한번 해보고 네. 음 매출을 빨리 오를 거니까 그다음에 어 다음 돈좀 모여야 또 다른 거할 거잖아요. 네그것들 <웃음> 네,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오, 오. 내부, 자, 내부 자료까지 보여주시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네, 일단, 그쵸. 어, 예. 이게 제가 와디스 펀딩 하면서 퍼포먼스 광고를 해보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싸움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정말 판매자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정말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자료를 제가 음, 대표님한테 드려서 대표님이 정말 잘 사용을 하시고 혼자살수있으면 정말 너무 좋고 저도 제가 광고 소재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정말 진짜 그냥 저 저희가 이거 만약에 아마 파는 거면은 그냥 제 발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아마 장단지 이렇게 막막 올라왔는 거랑 비포랑 애프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지워가지고 막 글씨 아무 데나 써가지고 광고 소재 계속 돌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통하는 거 빨리빨리 찾아볼 것 같기는 한데 대표님도. 어, 저처럼 어찌 보면 마케팅이나 이런 걸좀 해봤으면 그거를 돌리는데 좀 겁도 안날 텐데 사실 이런 광고를 안 해봤으면 겁이 나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 통장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이 기분이 굉장히 좀 오묘해요 네, 그래서 <웃음> 집행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될 상품이고 어, 잘 팔릴 거니까 저는 마진율만 나쁘지 않다면 원가율 나쁘지 않다면 어, 광고는 좀이좀 해보시면 은 괜찮을 것 같고 직접 하지 못한다면 광고 대행사 좀 괜찮은 데에다가 같이 해보시면 은또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내가 미리 저런 사전 조사를 해봤다라고 하면 광고 대행사랑도 합을 좀 빨리 맞춰가지고 빠르게 올려갈 수 있으니까 광고 대행사는 결국은 음, 내가 어떻게 부리냐거든요 내가 얼마나 그럼 좋으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을 대신해주는 대행사예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매출이 안 나면 정확하게 답답을 해주고. 음. 그렇게 하면서 마케팅 대인사랑도 합을 맞춰가야 되고, 내가 정말 똑똑해야 돼요. 광고 쪽에 그래도 눈도 좀 밝고. 음. 음, 무조건 네가 잘해주겠지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음.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도 드리는 거니까 네. 한번 해보시고 정안 되겠다 그러면 또그 회사도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가지고 미팅이라도 한번 해보시든지, 한두 달이라도 한번 써보시든지, 음. 그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은 아마 제 생각에는 쿠팡부터 빨리 이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빠른 시인에 네. 올랐는 매출로 다시 우리 구독자님들을 뵐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어 대표님 어떻게 성장하시는지 그리고 광고 소재에 기깔난 거 하나 나오면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었나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눠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성장한 저희 우리 대표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동아리 이렇게 알푸실게 필요하시다면 레이글로 무선 마사지기를 검색하셔서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웃음> 마지막 인사 한 오늘 소감이랑 뭐 우리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번만 해주시고 마무리해 볼게요. 네 아무래도 P. B. 상품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했었어야 했는, 했. 했는데, 했는데 네, 그렇죠. 라는 처음이니까.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음. 네. 어, 해야 될게 많고, 음.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었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고, 잡게 돼, 잡고, 지금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알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답정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되게 정답을 잘 정해줘가지고요 여러분들 중에 또 이렇게 답을 정해주길 바라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료 컨설팅 신청해주시고 출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대표님 아마 다음 달에 아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